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쌀타님과 비밀의 방의 스쿼드를 한번 가둬봤어요 먼저 자동차를 수풀 옆에 주차해 놓고 비밀의 방 안에 낚시템을 깔아놨습니다 8배율 1개 1개 더 이정도면 비패다 비패. 뷔페. 그리고 비밀의 방 입구에 차를 터쳐서 막을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피도 미리 깎아놨습니다.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적들이 오길 기다렸어요. 저는 수풀 안에 그리고 살타님은 비밀의 방 바로 앞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다리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. 야 여기 원래 이렇게 차가 많았냐? 응 어쩔티비 관심 없고 야야야 나부터 먹을까? 응, 나 늦었어 내거야응 어. 안돼 어? 어? 이거 뭐야? 뭐냐? 어? 아이 누가 던진거야? 뭐? 아 이거 뭐야? 니가 아, 아, 던진거야? 야문 닫아 문 닫아 야문 닫아 문 닫아 고고고고고고 한발 두발 세발 가자아아 술탕까지 술탕 고고고고고고 한발 두발 세발 가자 술 u s a 술사 조심, 술사 조심 술 a 나왔다. s a n Susan, Susan, s u 터 a n s u s 사 n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usan, s u 폰이 앞쪽으로 해서 박아놓을게요, 옆에. 옆에를 좀 박아야 될것 같아. 예, 막아놨어. 야, 표면 박다 저는 이런 낚시가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서 갇혀있는 적들을 구경하다가 죽어버렸고, 총소리를 듣고 온또 다른 적들의 손에, 쌀타님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. 쌀타님 시체 좀 구경해볼까? 오,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징그러워. 야, 이거 못 나가냐? 아안 되네. 어, 안 돼. 못 나가. 그렇게 적들은 완벽하게 갇혀버렸고 다섯 번째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잡혀서 블루존까지 찾아왔습니다. 그들은 끝까지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입구는 완벽하게 막혔고 밖에는 또 다른 팀까지 있어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그렇게 갇혀있던 적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했고 끝내 전멸했습니다 야 우리 가둔애들 아이디가 뭐였지? 쌀타랑 겜직 끝!